수송구의 미분양 할인 판매가 나오면 얘기를 해달라. 버머 W 아파트가 가격이 하락할까요? 상승할까요? 수송구의 모든 부동산을 다녀봤지만 버머 W 아파트는 계속해서 상승할 것이다. 부산 2부가 그랬듯이 대장 아파트들은 가격이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지금 아파트를 구입하지 않으면 아파트 가격은 계속 상승할 것이니까 지금 구입을 해라. 10곳에 가서 부동산에 물었는데 대부분 그런 얘기를 했답니다. 이제 와서 확인해 보니 부동산에서 대부분 버무 w 아파트를 가지고 있더라. 자기 것을 팔려고 했었다. 그리고 지금 아파트를 팔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 조금 더 기다리면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테니까 아파트를 팔지 말아라. 그래도 위치가 좋은 수승구의 아파트이기 때문에 아파트 가격은 상승할 것이다. 다양한 전화들을 많이 받고 그 모든 내용들이 지금은 사기를 쳤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범어 W 마찬가지, 상당 1억 하는 상가가 순식간에 분양이 완판되었습니다. 그 중에는 외지에서 들어와서 투기를 했는 세력들도 있고, 범어 W 아파트 마찬가지, 갭 투자나 분양권 투자를 했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고, 외지에서 투자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기다리면 무조건 나한테 기회가 올까요? 구독 버튼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는 여러분은 한평생 복받으실 겁니다.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부자가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살다 보면 똑같은 일을 해도 누구는 재빠르게 일을 해서 돈을 잘 버는 사람이나 일을 잘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얘기를 듣고 교육을 받았음에서도 누구는 손해를 보거나 재빠르지 않고 느긋하게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 덕을 보려면 누군가 손해를 봐야 되겠죠. 그래야 세상이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대부분이 다 부자라면 누가 힘든 일을 할 것이며 누가 쓰레기를 줍겠습니까? 많은 전화를 받고 통화를 하면서 많은 사연들을 접하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 사기를 당했다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돈을 벌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100%입니다. 그리고 일면식도 없는 분들이 이것저것 엄청나게 물어보면서 돈을 벌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사람들이 돈을 못보는 이유를 알것 같습니다. 돈을 벌어본 사람들은 망해도 돈을 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왜 어떻게 버는지를 알기 때문이죠. 투자를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실제 아파트 가격이 하락을 하거나 하락을 한다는 예감이 들어도 바로 손해를 보고 아파트를 처분합니다. 왜 다시 한번 기회가 생겼을 때 돈을 번다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근데 지금 아파트 가격이 내리도 아니면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을 해도 아파트를 팔지 못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를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현재 여기에 5천만원, 7천만원 1억 평생 모은 조산을 날리고 그 뒷감당을 할수 있는 기회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분들이 아파트를 어떻게 구입했느냐 넘들이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고 하니까 넘들이 분양권을 사면 돈이 된다고 하니까. 하지만 카드락 하는 얘기, 그런 얘기에 현혹대에서 아파트를 구입했는 분들도 있지만은 친분을 만들거나 아니면 주변 지인들이 실제 그렇게 움직여서 함께 움직이는 사례들도 많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오르고 분양권 가격이 오를 때는 돈을 벌었다고 생각하고 쇼핑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즐깁니다. 그리고 니네 덕분에 돈을 벌어서 정말 고맙다. 형님 덕분에 돈을 벌게 해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너 때문에 괜히 분양권 사서 손해를 보고 있다. 너 때문에 괜히 아파트를 사서 이혼하게 생겼다. 이런 얘기들을 하고 있답니다. 앳댄 목소리에 젊은 세대기 전화가 와서 저한테 묻습니다. 어차피 신혼부부들이니까 집도 하나 있어야 되는데 내가 아파트를 저렴하게 줄 테니까 하나 사라. 소위 말해서 신축 아파트 마이너스 4천만원, 3천만원에 조카한테 저렴하게 아파트를 팔겠다는 내용입니다. 삼촌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파트를 구입해도 될까요? 묻습니다. 저는 뭐 동일하게 얘기를 하겠죠. 아파트 가격이 더 떨어지기 때문에 구입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그럼 얼마까지 더 떨어질까요? 적어도 마이너스 6, 7천 이상은 떨어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라고 얘기를 하자. 세대기 하는 말이 그러면 삼촌이 저한테 사기를 치려고 했는가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판단은 알아서 하세요. 저는 그런 전화들을 몇 통화씩 받으면서 얘기를 해줍니다. 친구가 나한테 아파트를 저렴하게 준다고 하는데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영상을 보셨으면 아실 거 아니냐? 가격이 더 떨어질 수 있는데 굳이 그렇게 물을 이유가있느냐 영상에서 하는 얘기나 전화를, 하사, 전화를 통화를 해서 하는 얘기나 똑같습니다. 근데 굳이 그런 전화를 하는 이유가 실제 지금 전화번호도 찾기 힘들텐데 힘들게 전화번호를 찾았답니다. 그럼 물어볼 필요가 없죠. 제 생각은 영상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구독자입니다 하고 있는 것 없는 것 오만 얘기를 하면서 전화가 20분 3 0분 같이 통화를 합니다. 결국은 내가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할 수 있는 방법을 따로 얘기를 해달라. 근데그 전화가 무료 전화가 아니라 분당 천원이든 2천원짜리 유료 전화였다면 그만큼 오래 잡고 구구절절 전화를 했을까요? 그리고 제가 그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 의무가 있는 것 마냥 당연히 물어봅니다. 그리고 나서 저는 전화를 끊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네가 그렇게 살고 있지. 그리고는 저장을 해놓습니다. 그리고 수신거부를 하면 표가 나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전화를 받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면 기쁨 나쁠 수 있어요. 제가 언제 봤다고 하나부터 그런 설명을 다해줘야 되면 제 시간을 뺏기고 가면서 구구절절 20분 30분 동안 통화를 해야 되는지 그분이라면 그렇게 할수 있는지 제 영상을 보는 분이 법무사나변호사나 무료 상담을 해주는 분이면 관계가 없을 겁니다. 그렇지 않고 사업을 하거나 아니면 농사를 짓거나 아니면 교육을 하고 있는데 유튜브를 한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전화를 해서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지을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똑같은 업종의 사업을 잘할 수 있는지 다양도로 물어본다면 여러분은 어떻겠습니까? 저도 내가 농사를 짓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다.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이 조금 궁금하다. 내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궁금하다. 이렇게 묻는 것고는 틀리죠. 제가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사업을 해야 됩니까? 제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공부를 잘할 수 있습니까? 제 농사를 지으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농사를 잘 지어서 돈을 벌수 있겠습니까?와 저는 동일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 영상을 꾸준히 봤다면 팩트에 대한 질문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은 이유들은 대부분 영상 몇 개만 보고 전화번호 찾아서 쉽게 알려고 하거나 쉽게 돈을 벌수 있다고 생각해서 전화는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누군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사람은 쉽게 바뀌지 않는다. 수십 년 다른 환경에서 그렇게 살았는 사람들이 순식간에 바뀌지 않고 근레는 빨아도 수근이 될 수가 없다. 근레라고 얘기를 했는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얘기는 비하에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사람 성격은 바뀌지 않는다. 저는 채널에 많은 영상을 올려놓았습니다. 그 영상들이 도움이 되라고 올려놓은 것이고 그 영상을 대부분 다 봤다면 은 그런 질문은 하지 않았을 것이고 그 영상을 보고도 부족한 면이 있다면 따로 기사를 찾아보거나 따로 전문가를 찾아가서 물어봐야 되는데 카드락하는 내용을 가지고 저한테 다시 물어보거나 카드락하는 내용을 가지고 투자를 합니다. 여기서 투자라는 것은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한다고 생각하는 자체가 투자인 것이고 저렴하게 아파트를 구입하겠다는 자체가 투자를 하려고 하는 것인 겁니다. 평생 집한채 사는 건데 그게 왜 투자가 되나요? 평생 살 집을 그냥 하나 마련하기 위해서는 아무 아파트나 구입하면 되는데 저렴한 아파트, 가성비가 좋은 아파트, 금매물 아파트, 미분양 할인 판매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본의 아니게 투자 아닌 투자가 된 것이죠. 그렇다고 비싼 아파트, 시세하고 동일하게 판매되는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동산을 가보라고 해서 미친듯이 부동산을 다녀봤는데 99%가 대부분 아파트 가격이 오른다. 아파트를 구입해라. 지금 구입하지 않으면 또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들이 계속해서 들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런 분들이 사기꾼일까요? 그런 얘기들을 종합적으로 다 듣고 판단을 할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게 중요한 것이고 내 능력이 그렇게 부족했던 사람들은 아파트를 구입했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많은 얘기들을 듣고 많은 자료들을 확인해보고 전문가에게 많은 조언을 들었던 분들은 또한번 다른 판단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엄청난 정보의 바다에서 살고 있습니다. 조금만 노력을 하면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그런 노력을 하지 않고 대부분 사기를 당했다. 친구가 사기를 치려고 했다. 삼촌이 사기를 치려고 했다. 그런 넋두리만 늘어놓습니다. 유튜브 영상을 보고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인하기 위해서는 옆집 사람, 동네 사람한테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쪽 방면에 가장 똑똑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을 만나서 물어봐야 되겠죠. 물론 세상에 공짜가 없을 것입니다. 돈은 투자가 돼야 될 것이고 변호사를 만나든 법무사를 만나든 상담비용을 내고 물어봐야 되겠죠. 바보 같은 사람한테 전화 두 통을 받았습니다. 길도 없고 투자가치가 없는 임야를 샀다. 어떻게 사게 되느냐? 기획부동산을 통해서 샀죠. 근데 결국은 그 사람들은 기획부동산에서 일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팀장이 같이 구입을 했다. 그리고 기획부동산에 같이 근무하는 사람들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같이 손해를 보지 내가 손해를 볼 일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구입을 했답니다. 그리고 그 임야가 개발이 된답니다. 그리고 현재 계약금을 줬는 것이 아니로, 아니고 로아니 등기를 치고 나서 지금 전화를 해서 물어봤는데 그러면 그 임야를 사기 전에 시청이나 구청에 도시계획 확인을 해봤느냐 그렇게 물었을 때그 사람은 그런 확인 한번 해보지 않고 주변 사람 물어보지 않고 주변 사람이라보다는 전문가 부동산을 운영하는 사람 10명이든 100명이든 다 물어봐야 되겠죠. 내가 투자한 돈이 한 푼도 없이 날아갈 수도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사람은 그런 걸 물어보지 않고 샀는 이유는 같이 구입을 했기 때문에 손해보지는 않을 것이다. 아직도 엄청나게 어리석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사기를 당했다고 얘기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의 대부분의 표본은 평균적으로 확인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다. 그리고 노력도 하지 않는답니다. 현 시점의 아파트 구입은 내가 정말 아파트를 구입해서 1억이든 2억이든 3억이든 득을 보기 위해서 아파트 구입을 하는 시기입니다. 그 시기가 조금 빠를 수도 있고 늦어질 수도 있습니다. 대구의 재개발이 한참 진행될 때 통상적으로 전화와서 하는 얘기들은 어떻게 하면 재개발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주변 사람들보다 보상금을 많이 받을 수 있을까요? 변호사나 법무사한테 가서 상담을 해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런 분들이 변호사나 법무사를 찾아갔을 때 통상적으로 소송을 하는 내용들만 얘기를 하지 기본적으로 어떻게 진행을 해야 되며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는 얘기를 해주지 않더라. 상담비를 주가면서도 실제 상담을 받았는데 별로 실효성이 없었다. 하지만 저하고 전화통화를 하면서 실제 이익을 받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었습니다. 그 이후로 딱히 제가 삼장을 해드리지는 않았지만 은 대부분 전화오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내용들은 돈을 많이 벌고 싶다 였습니다 그런데 재개발 보상금을 공시시가두배로 주더라, 세배로 주더라, 옆집 사람이 카더라, 이웃집 아줌마가 카더라, 동네 사람이 카더라. 그 얘기만 주구종정 늘어놓습니다. 그럼 그렇게 하면 되지. 왜 전화를 했느냐. 영상을 보니까 신뢰가 가더라 믿음이 가더라. 그 사람이 신뢰가 가든 믿음이 가든 전 관계가 없습니다. 저한테 이익되는 거는 0.1%도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그래도 알려드리는 이유가 대부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했기 때문에 알려드렸습니다. 하지만 더 자세한 것까지 알려고 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죠. 유튜브를 보는 분들이나 아니면 전화를 하는 분들 대부분이 돈을 벌기 위해서 욕심은 가지고 있으면서 노력을 하지 않는 분들이 일부 있습니다. 저도 전화 한 통화로 그렇게 쉽게 돈을 벌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저에게 좀 알려주세요. 제가 그런 일을 해야 되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수도 없이 다 같은 내용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얘기 드리는 것은 그런 전화가 수도 없이 지금도 계속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에 안 들면 안 사면 되고 마음에 안 들면 영상을 안 보면 됩니다. 마음에 안 들면 전화를 안 하시면 됩니다. 내가 나이가 70이 넘었는데 회원가입을 할줄 모른다.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그럼 회원가입 안 하시면 돼요. 뭐 세상을 그래 어렵게 생각하십니까? 저도 세상을 살면서 손해를 많이 보고 살았습니다. 그러면서 배우게 된 것이죠. 여러분은 적어도 유튜브라는 것과 기사, 내용, 모든 것들이 지금 공유가 엄청나게 많이 되기 때문에 더욱더 쉽게 배울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이 좋아져도 그만큼 더 노력을 안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물건을 사려고 하는 사람 입장에서 물건을 사러 가면 파는 사람 입장에서는 나긋나긋하게 얘기를 해서 그 사람한테 물건을 팝니다. 저는 물건을 팔려고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기회를 드리는 것이고 그 기회에 맞으면 진행을 하는 것이고 맞지 않으면 안 하면 됩니다. 지금 현재 구독자가 16,400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제 영상에 구독을 안하고 보시는 분들이 80% 가 넘습니다. 구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저도 마찬가지 많은 유튜브를 봅니다. 도움이 되는 유튜브는 구독을 해놓고 보고 도움이 되지 않는 유튜브는 뭐 가끔씩 보지 굳이 구독까지 해놓고 보지 않습니다. 구독을 하고 안하고를 떠나서 구독을 하고 본다는 것은 그만큼 도움이 된다. 구독을 하지 않는 것은 그만큼 내한테 관심이 없는 채널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저는 구독을 해놓고 회원가입을 하고 서로 상부상조할수 있는 사람들만 있으면 됩니다. 서로서로 서로 도움이 안 되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서로 좋을 일은 없습니다. 누구 하나 손해를 보거나 누구 하나 이익만 볼 뿐이죠. 그리고 대부분 사기를 당했다 손해를 봤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런 손해를 받고 상기를 당했는 이유가 뭘까요? 내가 눈에서 내가 지식이 없어서 나는 법 없이도 잘 살고 있는데 접근해서 내한테 사기를 쳤다. 나는 평범한 아파트 한 채만 사고 저렴한 아파트 하나만 사기를 바랬는데 내한테 사기를 쳤다.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현 시점에 뭔가를 구입해야 되고 뭔가를 사야 되고 저렴한 아파트를 사야 되는 입장이라면 노력을 해야 된다. 뒤돌아서서 사기만 당했다고 얘기하는 세상은 아닙니다. 그리고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상기도 당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욕심이 없는 사람들은 없겠죠. 문제는 욕심이 있는 만큼 노력은 하지 않았다. 그게 문제가 되겠죠. 욕심이 있었으니 다단계를 하면서 투자를 했을 것이고 욕심이 있었으니까 투기 세력들과 어울려서 투자를 했을 것이고 욕심이 있었으니 갭 투자를 했고 연거를 해서 아파트를 구입했을 것이며 욕심이 있었으니까 기획 부동산들하고 어울려서 투자를 했지 않았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 영상이 기분 나쁘셨으면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세상 살아가는 내용의 단면을 얘기해드린 것이기 때문에 기분 나쁘셔도 어쩔 수 없습니다. 내가 모르면 모든 것이 사기일 뿐이고 결국 내가 모르면 사기를 당할 수밖에 없고 결국 내가 모르면서 돈을 벌려고 하는 자체가 인과응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